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이트가 어디냐면은 어, 상권정보 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상권을 분석하라고 나온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도 마찬가지 상관없고 네이버에서 마찬가지 상관없고요. 상권정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PC에서는 이렇게 상권정보시스템이라고 사이트가 나와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면이 소상공인에서 제공해주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죠.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상권정보시스템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인은 하셔야지 쓸수 있어요. 로그인 안 하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다실 때 회원가입 꼭 하시고 회원가입 꼭 해서 쓰셔야 돼요. 자 잠깐 보세요. 네,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은 얘는 방법은 심플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상권분석할거니 컨설팅할거니 시장분석할거니 상권현황볼거니 이렇게 나와있는데 메뉴들을 보게 되면 자, 상권분석에서도 상권분석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네가지 메뉴가 있고요. 상권분석은 말 그대로 실제 상권을 분석하는 거고요. 경쟁은 경쟁은 주변에 어이 커피 전문점 식당 들어갔을 때어 경쟁이 많은지 적은지 지금 이 식당을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입지 분석은 지금 들어가려는 데가 입지가 괜찮은 데인지 바쁜 데인지를 쭉 분석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분석은 내가 그럼 거기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은 보증금 월세 뭐 그 피부터 시기그 피부터 시기에서 각종 들어 인테리어 비용 막 직원 월급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쭉입력하면지가 어떻게 해요? 그 비용을 딱 가지고 어, 이 상권에서는 몇 년을 영업하면은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BP 계산까지 다 해줍니다. 실제로 어느 이제 상권을 분석하는 모든 시스템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이트에서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쪽은 얘네들이 이제 컨설팅까지 해주는데 시간상 오늘은 창업 기상도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SNS 분석이랑 점포 이력도 엄청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 거고요. 나머지 여기 상권 해황 중에서도 제가 볼수 있는 거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 이 상권정보시스템을 볼 때는요.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어떤 데이터를 쓰는데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상권 분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알림 정보에 보시면 기준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준 데이터. 보이세요? 한번 아, 얘네들은 어떤 데이터를 쓰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기준 데이터를 들어가면, 데이터를 들어가면, 이 상권 정보 시스템에 제공해 주는 상권 정보 시스템의 공지사항이 아닌데 잘못 읽었구나. 네. 지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를 지금 쓰고 있어요? 라고 날짜부터 쭉 해서 나옵니다. 날짜부터 쭉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전 데이터 여기에 지금 상가 DB는 상가 DB는 요렇게 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자기네들 자체 조산 데이터를 언제 2019년도 2월달 데이터를 쓰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2019년 12월 데이터요. 12월 데이터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게 되면 월 데이터가 있는데 오래된 데이터 쓰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음, 소비나 지하철역 이용 인원이나 주요 상권 이런 거는 데이터가 자주 자주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하셔야 되요. 꼭 무조건 최신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닙니까? 그부분을꼭 참고하셔야 돼. 요 그리고 여기 매출 DB 보이세요? 매출 DB는 10월달 데이터죠. 분기마다 3개월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쓰는 거니까 한 2월달 주내면은 12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3개월치 데이터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카드사 유동인구는, 유동인구는 SKT 유동인구 데이터를 쓴다라고 나와있죠 그죠 됐나요 그리고 날짜는 2019년도 11월달 그건 아닙니다 이제 꼭그 SKT 데이터만 쓴다고 해서 SKT만 나오는게 아니라 SKT도 이제 자기네들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KT에서 LG 쓰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지. 꼭 SKT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SKT만. 예.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꼭 체크하시고, 날짜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아, 데이터가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조금 반영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알려면 무조건 데이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도 할줄 아셔야 된다고요.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권분석 보이세요? 들어가볼게요 상권분석 상권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상권분석 할건데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한밭대학교 볼까요? 한밭대학교 검색하면 한밭대학교로 오게되면 지금 한밭대학교가 여기고 지금 현재 저희 우리가 있는 위치가 gs 구기 가운데네 여기네요 그죠? 네. 여기네, 그죠? 네네, 여기, 여기. 여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한 바닥 껴붙이고 선택하고요. 다시 위치를 제대로 선택해야 되겠죠? 위치를, 이제, 아이고, 밑에 선택 완료 누르고, 자, 두 번째 영역을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검색할 검사, 때 어떻게, 원형으로 선택할래, 반경으로 선택할래, 다각형 할래, 상권으로 할래? 나와요총네 가지가 나오는데, 원형은 내가, 클릭해서 쭉내려 내가 원하는 길이를 지정하는 거이렇게요 지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반경은 클릭해서 여기 반경으로 몇 메다 검토할 건데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각형은 내가 이렇게 원하는 범위를 찍어요. 이렇게 그려다가 직접 이해되시나요? 따닥 누르면 돼 따닥 세번네 번째는 이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상권이 어딘가를 제가 찾아주는데 없으면 안 나와요. 없으면 이해되셨죠? 그죠? 없, 여기는 아까 검토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주요상권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상권들이 원형이나 반경이나 다각형이겠죠? 그죠?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원형으로 그냥 심플하게 할게요. 그래서 꾹 눌러서 일단 한, 한 200m 정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제목을 지오 상권이라고 제가 하면 되겠죠? 그죠? 지오 상권이라고 해서 확인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범위 있죠? 이 동그라미 친 범위를 분석할 건데 어떤 업종 분석할 건데 클릭해서 업, 업종을 선택하라 나오죠. 그럼 커피 전문점을 분석해 볼게요. 커피. 커피 전문점을, 요, 요, 보면 온갖 업종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웬만한 업종들은 다 분석할 수, 부동산 중개업소도 분석할 수 있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검색하면, 자, 커피 전문점 카페냐, 다방이냐, 보드게임이냐, 사주 카페냐, 자집이냐 애견 카페쭉 나오죠. 보이세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커피 전문점. 자,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해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에요. 근데 일단 우리는 한 개만 먼저 할게요. 한 개만요. 그래서 뭐, 분석하기. 클릭. 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동그라미 친 범위 안에 있는 커피 전분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물이 쭉 나오는데 일단 1차 결과물 한번 볼게요.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어, 아직까지, 어, 완료가 안 됐다는, 저녁 시간에 아, 아, 나왔네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분석 시점은 그죠? 1월 13일. 오늘자 분석을 했고요. 자, 상권에 지금 제가 지호 상권이라 만들었잖아요. 내가 동그라미 친 범위 안에, 이해 되시겠어요? 내가 동그라미 친 범위 안에 커피 전문점 몇개 있다고요? 19개 있다. 그 200m도 안되는 범위를 동그라미 친데 커피 전문점 19개 있대요. 19개요. 그리고 거기에, 자좀 내려 볼게요. 내려 보면 현재 상권 등급으로 따지면 여기 한 3등급 정도 되는 상권 지역이다. 뭐 평균 정도, 보통 정도 되는 상권지역에, 그 이유들은 나중에 따로 상권분석에 자세히 들어가면 나와요. 여기가 왜 3등급 상권분석 지역인지를요. 그리고 지금 100점 만점 평가에서, 평가에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1.09% 지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 안정성, 영업력, 구매력, 직경력을쫙분석 하니까, 현재 상태는 구매력이 제일 높아요. 애들이 있는 데니까. 커피는 어쨌든 매출은 일어나는데, 성장성이나 안정성이나 영업력이나 직결력을 보면, 안정성은 그렇게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요. 성장성이나 구매력이나 직결력은 좀 평균 정도 되고, 현재 그래도, 어, 구매력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고 보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 20점이 기준입니다. 5개, 5개의 100점 만점이니까, 그죠? 5개의 100점 만점이니까, 20점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안 되는 그렇지, 반정, 안정성은 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나중에 뒤로 가면서 또 보시면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쭉 해서 내려보면은, 자, 지금 대전 광역시 전체 평가 지수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대전시에 지금, 제일 좋은 온천동 있죠, 온천동. 여기가 지금 커피 전문점이 그나마 가장 지수가 높아요. 잘,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나머지 지역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있는 거걸좀 볼게요. 그래서 1등,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1등급은 70점 이상 나오면 되고, 2등급은 57점에서 70점 사이. 그죠? 지금 3등급이 요 안에 들어가서 본, 이제 여기가 3등급이 나온 거, 나머지 4등급, 5등급 점수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나중에 아, 따로따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여기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방법들이 쭉 있어요. 요런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토대로 지역 분석을 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점수가 요렇게 나왔어요. 하면서 자기네들 분석하는 방법들이 쭉 나왔으니까 그럼 요 데이터를 읽어보면 되겠죠. 이쪽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을 쭉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세, 이제 세부 분석 들어가는 거 세부적으로. 자, 업종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업종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어, 지금 어, 커피 전문점 업소 수가요. 업소 수가잘 보세요. 업소 수가 지금 2017년 6월 달에는 11개 있었어요. 11개. 근데 2019년도 12월 달에 업소 수가 19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왜 안정성이 낮냐 하면은. 옛날에 11개 있던 게 19개 늘었다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8개 없어 늘었잖아요. 과연 업소 수가 늘은 것만큼 매출이 늘까요?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지금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요. 산재형 상가잖아요. 그죠? 즉 뭐냐 그러면 서로 나눠먹게 해야 되는 상가라고요. 업소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늘어난 업종이 아니라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그죠? 그 업소끼리 서로 나눠먹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업소가 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나중에 매출 데이터를 보면 알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쭉 볼게요 보고 그러면 이제 어 나머지들은 쭉해서 업종 생애 주기는 지금 어 지금 업종 생애 주기는 요 커피 점문점 있죠 커피 전문점은 지금 현재 경쟁이 엄청 심화되 있는 상태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 치킨집 있죠 치킨집 아 재가점 재가점 재가점은 성장을 할수 있는 곳이래 여기가 이동네가요. 그래서 오히려 재가점을 하게 되면 여기는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받고 이제 매출 시볼게고 매출 매출 분석 있죠. 매출 분석을 가보게 되면 매출 분석을 가보게 되면은요 2019년도 5월달의 매출액이요 얼마냐면은 1,470 1,493만 원. 근데 지금 2019년도 10월달 그러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얼마요? 예 1,217만원 즉 뭐냐면 어 지난달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은 5월달에 비교하게 되면 약한 200만원 가까이 정도 매출이 떨어진 거죠 즉이 매출 데이터는 뭐냐면 총 19개의 커피 전문점이 있잖아요 그 커피 전문점에 평균 매출액을 나누게 한 거예요 어즉 전체 매출액에서 19개를 나눠가지고 평균 매출을 만든 거예요.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 여기 보면은 매출 비교를 보게 되면, 자, 아 위에 것도 좀더 볼까요, 그럼 여기? 아까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업종의 매출액이 요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보이세요? 근데, 저기, 어 여기 음식점 있죠? 음식점은 2,436만원에서 2,359만원이니까 큰 차이가 없단 얘기죠. 음식점은 매출액이 큰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커피 전문점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음식점은 매출이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상권별 매출 비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상권이 있죠. 우리가 선택한 상권은 5월달에 1493만원에서 1210점을 떨어졌는데 우리가 선택한 상권과 비슷한 상권을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비슷한 상권을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상권들은 거의 대다수 얼마 번다고요? 1,974만원 벌더라. 조금 비슷한 상권에 비해서 가격이 매출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5월달 유사상권이라고 하면, 네. 그 유사상권의 기준이요? 어, 여기에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또그 유사상권 성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학교 근처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준을 가진 데이터를 찾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해요. 그냥 막선장하는건 아니고 막선장하는 거. 건 그렇죠. 그리고 응. 유성구 전체를 비교했을 때는 유성구 전체를 비교했을 때는 평균이 유성구 전체 평균보다 200만원 200만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전광역시 전체를 비교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 떨어지는 거고요. 전국에 있는 커피 전문점을 비교하게 되면 한 400만원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어, 매출액이 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매출액 데이터를 한번 좀 바꿔요. 시기 볼게요. 이 동네는 이 동네는 어, 좀 특이하게 일요일 하고요, 어, 토요일 날 하고 이때가 매출액이 제일 큰 수요일 날, 그죠? 그리고 목요일 날. 예, 즉 요일별로 매출액이 어디가 제일 큰지 또 나와요. 요일별로. 만약에 네. 이 지금 빨간 물로 지정하신 요일에. 네. 이상하게도 그날마 비씨카드를 쓴 사람들만이 많이 왔다. 그러진 그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진 않고 그런 경우라고 하다가 그 말씀, 걔네들 보정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보정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일 이월 그러면은 이거를 어한 달에 한 번씩 분석해 보면 되죠. 네, 매달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한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를 갖다가 이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평균 데이터를 내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한번 분석했다 그래서 그게 오케이 이게 아니라 여러 번 분석을 해봐야 돼 여러 번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이해 되셨죠 그죠? 네 그러면 어, 알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보면은 이렇게 일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매주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현재 상태봐서는 주말에도 못 쉬는 업종이라는 얘기 이 동네는요. 주말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말에 안 나오면 거의 16% 20%에 가까이 해당하는 매출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영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데이터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360원 일해야 되는구나 <웃음>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웃음> 그래, 그래야지 그래월 평균 얼마? 1200만원 번다고 요월 평균. 네. 자 그리고 시간대 볼까요? 시간대. 여기는 딱 시간대가 눈으로 그냥 봐도 딱 보이죠? 네 네, 땅땅땅 땅, 땅, 그죠? 네, 새벽에는 새벽에는 올 필요는 없네 1.2% 이수율 때문에 새벽에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새벽에는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지역은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새벽에 배출액이 6%에 1 0나온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는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그런다라고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365일 24시간이야 그 돈을 버는거예요죽는거예요 <웃음> 죽는 <거에 웃음> 이제 <웃음> 죽는거예요자 어쨌든 요렇게 데이터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데가 공짜로 어, 없어요 어디 가더라도 공짜로 이런 데이터를 국가기관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연령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10대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용자가 당연히 커피 전문점 10대를 안 오네 보니까요. 10대가 이용자, 10대 카드를 안 쓰는 건가? 모르겠네요. 대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20대.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해서 비율들이 쭉 골고루 분포가 돼 있네. 골고루 분포가.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비율도 거의 유사하게 지금, 어, 비율이 되 있어요. 유... 자, 볼게요. 인구분석 볼게요. 인구분석. 자, 인구분석을 보게 되면, 자, 유동인구가 나오죠. 아까 어느 데이터? SK. 통신사 데이터 왜 핸드폰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 들고 움직이니까 유동 경로, 이동 경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움직이는가, 이동하는가가 나온다는 얘기. 그 데이터를 통신사에서 받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유동 인 이동 인구들 유동 인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가 나오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점점 점점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좋을까요, 줄어드는 가 좋겠습니까?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보압 그거는 그냥 보압 그러니까 상태가보압이니까그 정도는 그거는 정상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현상인 거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면 지금 단적인 예로 매출액이잖아요. 예. 네. 지금 쭉 아마 그전 데이터를 보면 더, 분명히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점점, 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매출액들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정말들에게겠 그런,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 상황 맞춰야 돼. 데이터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는 애들이 방학이 있으니까 그 방학 때는 매출액이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유동인구도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건 현장 상황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에 오류가 보면안 보면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연령별로 보게 되면 10대가 많이 다니는지 20대가 많이 다니는지, 30대가 많이 다니는지, 40대가 많이 다니는지 50대가 많이 다니는지, 60대가 많이 다니는지 를알수 있다. 유동인구가.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절대로 아니라고. 왜? 나 커피 전문점 하는데 10대가 안 들어온다잖아요. 그럼 10대가 유동인구의 50%를 차지해. 그럼 매출이 나을까요? 안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매출을 판단하는 용도로.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어 여기 상권에 그래 몇 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별로또 나온 시간대.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마케팅할때 이제 참고가 되겠죠. 내가 이 지역에서 마케팅을 할때몇 시에 마케팅을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내 홍보를 할수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네. 그렇게 분석도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은지 주중에 유동인구가 많은지 또 프로테이지빌로 쭉 나오는데 이 동네는 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는 골고루 그죠? 네. 특정 지역들 가보면 은요 평일날에 엄청 많은데 주말에는 없는 지역도 많고요. 그건 상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상권들은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주중에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을 할때 그거에 맞아서 마케팅을 해야지 엉뚱하게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런거 분석도 안하고 마때문을 하니까 문제가 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왜안 되는지도 모르고 접근을 하는거죠. 대다수가초로 그러니까요. <웃음> 초으로 네. 멋집니다. 네. 그소독소비 볼게요. 제요 최근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추가되어서 뭐냐 그러면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한달에 얼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다 나온다고요. 가보면 여기에 직장 인구, 주거 인구 나오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남자는 평균 2017년 하반기에는 300만 원, 327만 원, 380만 원 정도 됐고요. 하반기에서 380만 원 가까이. 여자는 300만 원 가까이 정도 되고 300만 원. 즉 남자분들은 최대 한 380만 원, 여자분들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만에 살고 있다고 해요. 월평균. 월평균이지 당연히. 1년이면 굶어죽을 것 같은데요. <웃음> 1년이면 굶어죽지 않을까요? 소득의 네. 기준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데이터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소득 기준을 보시려면 위에 제가 아까 그 데이터 보는 거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그 그 처음에 데이터 가 아니면 여기 위에 보시면 기준 데이터도 나와있어요. 클릭하면 여기에 여기 나이스 지니 데이터에서 나오는 요 데이터를 반기별로 즉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네, 데이터를 쓰고 있네요. 그 네, 그니까 러 데이터를 그래서 제일 먼저 이데이터 정확한 데이터인지 내가 어, 신뢰해도 되는 데이터인지를 어, 체크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국가기관에서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국가기관에서 만들었으면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하고 들어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인구, 그 다음에 직장인구 소득을 볼게요. 직장인구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직장을 두고 다니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의 소득들도 한 370에서 300만원 음, 여자분들도 아여기여자분들다한 300만원 가까이 비슷하네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어, 다니시니까 큰 편차 없이 그죠? 사는 사람과 직장에서 편차가 없으니까 동일한 어, 소비가 일어나겠네 그죠? 어, 소비 편차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유사한 소비들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어, 연령대별로 소비 인구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 10대 우리가 들어오는 그 만약에 하늘 업종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전 연령대가 다 들어오는 소비업종이 있는 반면에 특정 연령대가 들어오는 소비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별로 어 소득이 쭉 기준점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어 남녀 공용을 대상으로 둘다 대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축도 있겠지만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그죠 구분해 가지고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소비를 하는 화장품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자분들의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1지역의 그 소득 연령들을 쭉 비교를 해보게 되니까 10, 그러니까 30대 40대에 170만원 이하는 한 10%대 정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250만원에서 몇 프로 해서 보니까 보통 니까보 평균 어 170에서 300만원 사이 때 버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죠? 이렇게 해서 소비 어 1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쭉 남자, 여자 어 소비를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음, 1년 때 소비 현황들도좀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비 관련하고 얼마나 벌고 얼마나 소비하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공짜로 공짜로 제공해 주는데 요 사이트가 나온 지가 얼마 됐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은 된것 같네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10년 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2 0 0 8년도에 강의했으니까 지금 12년 됐네요 2 0 0 8년도에이 상권정보시스템 강의를 해서,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아 이제 지역분석 오케이 지역분석요 지역분석 보면 지역에 주요 시설들이 이제, 뭐, 증감을 하고 있는지, 뭐, 금융기관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유통업체가 있는지 쭉 있는데, 여기는 학교 주변에 크게 없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번화가나 상관을 분석하면, 이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자, 여기까지 딱 보면 끝났다 천만의 맛은 만만에 콩떡이라는 얘기죠. 끝난 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업종시설 목록이라고 보이세요? 예, 이 메뉴가 있는데, 얘를, 얘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지금 이 지오 상권에서 선택한 상권에 커피 전문점을 검색하면 이렇게 주소와 리스트가 쭉 나와요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전체 지도를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하게 되면 지도 전체에서 이렇게 딱딱 찍혀 나와요 네, 찍혀 나와서 어, 여기 지오 상권의 지오 커피가 여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카페 지오 두 군데 이렇게 위치가 어디에 커피지 그래서 19개 있다고 이렇게 해요 본인들도 솔직히 말하면 들어가 있는 커피 전문점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럼 요거 딱 보면은, 아, 그 동네 커피 전문점이 어디, 어디 들어가 있구나. 그래, 나와 있을 거. 그리고 경쟁, 여기는, 여기 이 라인하고 경쟁을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요쪽이니까, 좀 덜한데, 여기는 요쪽 라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도로 하나 두고 여기는 완전히 다른 라인이에요, 이쪽은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상권이라고요. 네. 분석하실 때, 상권을 분석하실 때 그것도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충 동그라미 이렇게 쳤지만은, 같은 상권에 있는 걸 분석해야지, 그죠? 그래야지 좀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보고서를 그냥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자, 상권을 분석을 했어. 그다음 이제 경쟁력을 보는 거죠. 어디예요 여기 경쟁 분석. 경쟁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네, 분석을 들어가면, 똑같이 어디에 한밭대학교. 어, 아, 있구나. 아, 한번 여기 들어왔구나. 그죠? 그럼 업종을 어떤 거에요? 커피 전문점, 그죠? 네, 우리 했던 커피 전문점으로 똑같이 선택을 하고요. 위치죠? 위치 어디요? 여기, 그죠? 여기. 클릭. 로딩 중이네. 요 전혀 야밤이라. 자, 어쨌든 여기네, 그죠? 3단계 위치 지정,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분석하기. 누르면, 자, 그, 내가 지금 찍은 지역에, 찍은 지역에, 경쟁업소를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가요 업종들을. 분석을 해주게 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고 평가하는 를 거죠. 네, 위험도가 높다라는 거죠. 이 지역 자체가요.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이쪽에서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여기가 정체 진입이라고 되어 있죠. 정체 진입이 이 단계에 와 있다는 라 거죠. 지속적 성장하는 시장이 끝났다는 얘기가 참아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고위험군으로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그죠? 고위험군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이제 이유를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 전체가 커피 전문점이 위험군이에요. 전체가 지금. 왜냐면 하 그만큼 커피 전문점이 포화 상태에 있다는 라 거죠. 전국도 위험한. 네? 전국도 그렇죠.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아요. 어, 지금,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데이터 분석할 때는 커피 전문 하라 그랬는데, 지금, 한 5년 전부터 점점, 점점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장이 커피 전문 시장이라고. 살아남는 시장만 살아남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끝트머리 그 가면 재밌는 데이터라는 거 보면 돼요. 지금, 자, 그럼 결론을 말해줄게요. 아니, 그 결론을. 왜면 신규 커피 전문점들은 오래 못살아남아요 위험해요. 기존의 커피 전문점 중에서, 그러니까 3년 이상, 적어도 한 5년 이상 커피 전문점을 한 곳은 지금, 지금 살아남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즉, 한 장소에서 커피 전문점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했던 커피 전문점도 있잖아요. 그 커피 전문점은 더더욱 오래 살아남을 거고요. 왜요? 어, 데이터가 나와요. 창폐업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과거에, 2010, 이제, 과거의 창폐업률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커피 전문점 창업폐업률이, 그때는 창업, 창업하는 데이렇게늘어났었거든요 그리고 5년 이상 된 커피 전문점이 요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를, 그러니까 2019년도 또는 올해를 기준으로 창평률을 보면 5년 이상 된 커피 전문점이 60%가 넘어가 버려요. 그 나머지 1년, 2년 된그 커피 전문점 창평률이 짧아져요. 굉장히. 그래서 오래된 커피 전문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간의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즉, 이건 마케팅하고 다는게또 마케팅은 어떻게 하냐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요.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 하셨던 커피 전문점들은, 어,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크고, 이제 이고위험군을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 신규로 진입하는 커피 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주기가 짧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들이 옛날에는 다돈 버는 사업이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조사다. 보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도뭐다 위험이니까 뭐볼 필요는 없고요. 그죠? 업종 분석 가보게 되면 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지금 요 동네에서 지금 그나마 음식점 있죠. 음식점은 그나마 조금 낮다는 얘기죠. 커피 전문점보다는. 음식점은 이제 커피 전문점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거래 건수, 즉어 커피 전문점, 커피 전문점 지금 이제 거래되는 건수가 이렇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 음. 옛날에 커피전문점들이 2333건 정도가 거래가 됐대요 2018년 4월달에요 근데 지금 현재 어때요 네, 거의 한 200군데 정도 커피전문점들이 없어지고 더이상 증감을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만큼 지금 점점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커피전문점 들어오는 사람들이 커피 사 먹는, 계속 사 먹는 양이에요 사 먹는 양, 사 먹는 양이 지금 남자들도 남자들은 조금 했는데 여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여자분들은요. 커피자전들은 줄어들고 있고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어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50대가 지 커피를 사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50, 50대가 조금 줄어들고 있, 있는 상태네 그죠? 오히려 60대분들이 늘어나네요, 커피를 사는 <웃음> 나이도 좀 어르신분들이. 그런데 근데 요일별로 보게되면 지금 목, 금, 토. 목, 금, 토에 상승하고 있는데 나머지 요일들은 다 하락하고 있다, 그죠? 나머지 요일들은 다 하락하고 있다. 커피 전문점들이 특히 일요일은 엄청난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일요일날 커피 전문점 문 닫는 데꽤 많아요, 오픈 안 하고요, 오픈 안 하고.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 오히려 새벽 장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인원수가 작잖아요, 데이터 보지 일 명에서 3 0 명이니까 아,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낮 데이터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계속 언제, 언제 여기 2018년도 4월달, 2019년도 10월달, 이거 데이터를은 여기 나와 있잖아, 전월 데이터, A 데이터, B 데이터 있는 10월달도 2개월치 데이터 썼네, 그죠? 응. 1년치 데이터 썼네, 1년치, 1년 전 데이터 기준을 해가지고 하락했다, 상승했다 판단하잖아 여기 이제 공식 나와 있잖아, 그죠? 이 공식, 증감률 A 빼기 B, 요거, 요거 그죠? 그다음에 나누기 뭐 B. 그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 경쟁력 분석을 했는데 경쟁력은 굉장히 위험적인 어,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입지 분석 볼까요? 입지 분석. 자, 그럼 여기 입지가 괜찮은가 하면 보자는 거죠. 자, 입지를 볼게요. 입지를 자, 여기 입지를 그래서 분석하기. 여기 커피 전문점 하기에 괜찮은 위치인지 입지 분석을 해보자고요. 들어가 보니까 지금 유성 입지가 아까 3등급이라 나왔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뒤에 종합평가에 나와 있었죠. 그죠? 네, 쭉 내서 쭉 보니까 저 중분류 대분쭉 나와있고 보니까 지금 이 위치에서는 한식점이나 국수점, 이런 어, 것들이 현재 중국집 이런 것 1등급 어, 분류로 나왔네요. 커피 전문점 이쪽은 제가 좀 2등급으로 나왔고요. 그죠? 족발점. 노래방은 3등급. 그다음에 헬스클럽이면 4등급. 그 다음에 뭐쭉 이렇게 나와있네요. 보니까요. 소 분류에서는요. 뭐 등급을 어쨌든 얘네들 분류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분석 결과 보니까 소매업이 가장 적합한 입시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건강식품 의류, 의류 쪽은 괜찮다. 근데 인테리어, 화장품, 꽃집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뭐 이렇게 평가하 나왔어요. 그리고 잠재고객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 지금 이제 유동 인구가 이렇게 주거 인구 이 정도 잠재 인구 분석 있는데 유동 인구가 지금 잠재 인구로 인구,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살고 있는 인구하고 직장 인구보다 다니는 사람 더 많다는 얘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인구랑 직장 인구를 합한 인구보다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여기에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결국엔 마케팅에 달렸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놀러 오게 만드는 마케팅에 달렸다는 거죠. 어쨌든 네. 이게 주거 인구는 여기가 주민등록 그렇죠. 하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 같은 여기 거의 주거 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따가 나가 이따가 나가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 이제 입지 분석까지 봤죠. 이제 수익 분석. 이제 수익 분석은 수익 분석은요.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를 위치를 찍어 볼까요? 찍고, 그 다음에 업종을 커피 전문점으로 할게요. 네. 하고, 여기 비용 입력하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비용을 클릭하면 업종을 네. 선택 안 했나? 내가 네. 자, 여기 이제 나오죠. 임대 면적이 몇 평이 되고, 그 다음에 실 면적이 몇 평이 되고, 권리금, 보증금, 이자, 건축비, 인테리어비, 시설비비 이런 거쭉 입력한 다음에, 그죠? 입력하고 다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딱 누르면 뭐 해주겠다고, 지네들이요 예. 네. 네, 분석을 다 해주겠다고요. 어, 일단 시간이 안될것 같아, 지금요. 나중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네. 그래서, 근데 되는 데가 또, 안 될, 여기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 군데를좀 해보세요,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네. 형태만 좀 보여드릴, 형태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가지고 데이터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여기, 이 상권 분석, 이네 가지 형태를 살짝 그냥 봤는데요. 봐도, 그냥 봐도, 와, 괜찮다.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도 끝내주네. 이 데이터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상권 분석 안 하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상권 분석하고 현장 상황만 딱 맞춰보면, 훨씬 내가 분석하는 게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죠? 네, 지금. 그 다음에 창업 기상도 살짝 볼게요, 창업 기상도. 창업 기상도 들어가면, 여기 이제, 어 지금, 음 대전에, 대전에, 그죠? 대전에 지금 창업 기상, 유성구의 창업 기상도가 지금 이제 보통이네, 그죠? 보통은 지금 이제 지역의 업종의 성장률이나 비중이, 어 창업이 좀 고려가 가능하다, 이런 수준이네, 유성구가. 영양변수로 상세보기 누르게 되면 커피 전문점 기준이에요. 직장인구 소득 수준과 이런 데이터들 쭉 보이세요? 예, 네. 이런 데이터를 쭉 보게 되는데 문제는 2018년 11월 데이터네요. 볼게 없네. 그죠? 예, 네. 좀 데이터가 좀 오래됐네. 그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1차적으로. 그리고 아 이렇게 반대로 해야되면 아상권을 분석할 때 이런 데이터들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글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써먹어도 됩니다. 어쨌든요. 이거는 뭐 데이터가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조금 보기가 좀그렇네 그죠? 네, 이거는 그냥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경영 컨설팅이나업종 추천도 나중에 꼭 한번 천천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장 분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권을 분석하고 수익까지 분석 끝냈어. 그리고 컨설팅도 받았어. 그리고 창업에도 좋다는 얘기도 들었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마케팅 에 해야 될거아 여기 보면 sns 문서 보이세요? 딱 클릭하면 엄청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어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 키워드가 뭔지 딱 나와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지 말고 커피라고 해볼게요. 커피요? 네, 커피. 네. 커피라고 검색하면 커피에 관련 있는 이슈가 지금 <웃음> 쭉 줄어들고 있는 커피는요 줄어들고 있네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보면 커피와 관련되어 있는 키 이제 sns 이슈 관련 키워드들이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쪽으로 지금 키워드 나와 있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뭐 하면 돼요 광고 마케팅 이런 키워드를 맞춰 가지고 이제 광고 마케팅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먼저 오 보니까 커피하고 케이크를 같이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맞을까 클릭 그죠 그럼 케이크를 클릭하면 케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또안 보이네. 케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또 키워드들이 또 연동된 키워드들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 SNS 관련된 키워드를 한 방에 알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고, 어떤 관심들을 사는이 가지고 있는지, 그죠? 네. 조사할 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요런 SNS 분석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의 분석 데이터 보이는데, 커피점 문제하면 꼭이 데이터 분석하는 게 좋아요. 왜? SNS를 쓰는 애들 대부분이 2 30대. 그 사람들 대부분 매출에 일으켜주잖아. 요 커피 전문 점에서 자, 네, 그 다음에 시장문 전포 이력 분석 한번 볼게요. 전포 이력 분석 가보면. 전포 이력은요. 전포 이력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 한번 보세요. 네, 이, 이 주변에, 이 주변에. 저 여기에 지금, 어, 여기에, 여기는 지금 지오커피 하나만 있겠죠. 당연히. 지오커피 하나만 있는 운영. 기업에서 운영 중이다. 언제 개업했는지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네요. 보통 들어가 있는데. 바로 여건물 볼게요. 여건물. 고래 떡볶이가 2016년도 3월에 개업했다가 2017년도 10월에 20개월, 2년 못 채우고 폐업했네요? 하고 있다고요 근데 폐업했다 나오는데요? 그래, 2 0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상호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상호를요. 요렇게 지금 이 업, 점포에 대한 이력이 나와요. 그 업소에 당뇨리 전문점이 언제 개업해가지고, 뭐, 언제 폐업했다, 언제, 현재 운영 중이다, 이런 게쭉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점포 이력이에요, 점포 이력. 그 점포에 현재 업종들이란 이력들이에요. 헬로 베트남은 지금 운영 중 대왕고래 삼겹살 부대랑 두루에가 있고, 그죠? 네. 폐업한 게 준내 토마토 도시락 몽구수 밥버거 이거 잘될것 같은데 폐업했네요. 이렇게 지금 폐업한 업소랑 현재 영업한 하 업소 나오는데, 자, 파란색, 파란색 집 있죠? 파란색 집은 현재 영업 중인 것만 나와요. 빨간색은 폐업한 거랑 현재 영업 중인 것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숫자 있죠? 2분의 1. 현재 영업중인거두개 폐업한거 한개 그게 수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점포 이력을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상권분석정보시스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